오늘 투음바랑, 그, 망 만들었지? 이름이 까먹다. 아, 투음바랑 간바스 만들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30분 뒤에 손님이 오기 때문에 급하게 합니다. 지금 수은마랑 감바스가 될 재료들 을 한꺼번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간이 없어요 이것도 씻은 마늘인데 마늘도 잘라서 슬라이스 해줄거예요 어, 근데 진짜 마늘 많이 감바스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어, 마늘을 좋아해서 완성했답니다 파스타 파스타 추운 밥 파스타 만들었고 알리올 감바스 또 만들었어요 약 약간 티티마 p 그 s t a 2마 p a s 언니 스타일만 s t a 2마 내가 입 t a 2입 pasta. 2마 pasta. 2마 pasta. 2마 오, 오. 오. 오.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진짜. 어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나무 세트로. 와 아, 세트. 네. 오. 와. 아 괜찮 괜찮은데? 어 귀여운데? 어 되게 네, 아, 괜찮은 것 같아. 네. 어 내가 좋아하는 레이스다 이거. <웃음> 맞아요. <웃음> 언니가 <오>. 좋아하는 레이스. 맞아 <웃음> 맞아. 너무 막 그렇게 막 그런 느낌 뭐고면 괜찮은 것 어, 같은데. 너무 귀여운. 간안하게나 빨리 뜯어볼래. <웃음> 어. <웃음> 어. 아니 근데 확실히 내가 잠옷이 없어. 아 진짜 요 잠옷이 아, 없어서 아. 맨날 불편하게 자을 어, 와, 다아이다 다행이다. 뭔가 신은 느낌. 어. 어머, 어머, 이 포켓 귀엽죠? 어머, 이 포켓빵. 어, 귀엽다. 너무 <웃음> 어, 귀엽다. 그냥 <웃음> <웃음> 오늘부터 이걸. <웃음> 어 네, 사이즈 맞을지 몰라서 그냥 으로아1 네. 0 0 정도면 딱 맞아요 그래 저한테 어 어떻게 사이즈가 딱 맞게 귀엽다 어 되게 느낌 되게 부드러워서 어, 어, 두드러워, 어, 좋은 어, 것 같아 잘보게요 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풀었을 <웃음> <쫓기 딱 갔다. 웃음> 것 같아요 너무 건조해도 잘 나는데 <웃음> 조금 건조해지긴 했다. 내가 음. 파스타 면을 미리 넣어버려가지고 그찮아이여서다 <웃음> 잘랐어요. 어, 아, 근데 되게 멀리서 오셨는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응, 음, 힘들다. 음. 네, 한 2시간 만에. 음. 뭐 어떻게 어떻게 타버렸어? 저 버스 타고 음. 지하철 가고 하고 했는데 항상 망해가지고 지하철을. <웃음> 어. <웃음> 근데 그게 진짜 다들 그러더라고. 같이 해가지고 음. 티백을 이렇게? 여러가지 있는데 이 여기가 바닐라 소금이 제일 무난하게 아, 소금 바닐라? 제일 무난하게 맛있게 인기 많고 뭐 참맛시니까 더워졌어 나만 그런가? 나 응. 아까부터 더웠어 <웃음> <웃음> 아, 나 파스타 해. 먹을 때부터 더웠어 살짝만 파스타 먹을 <웃음> 때 더웠어? 응 <웃음> 말하지? 아니 근데 막 엄청 덥진 않아가지고 그냥 약간 참을만한 더위 음. <웃음> 밖에 날씨는 어때? 오, 막 그렇게 엄청 춥지가 않아요. 음, 음. 어떻게 입고 나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 저는 여기 이 재킷을 타라고 고 왔어요. 그렇네? 어, 네 음. 괜찮네. 그 저희 요즘 날씨감까해어서 <웃음> 어떻게 입고 가면 아, 이렇게 딱적당하지 그거를 음, 몰라요. 딩에 목도리까지 하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장갑 끼고 뭐? <웃음> 널리 <What? 이 노래는 웃음> <웃음> <웃음> <못> 다 미칠 것 같아. 털무자 쓰고 엄나 어. <웃음> <웃음> 괜찮게서 <괜찮겠어>, 상쾌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웃음> 너가 창피해야 된다 입안에서 <웃음> Я拉� <웃음> <처음> 가서 d <웃음> 이거지 이거 크로플 네, 언니가 아 크로와상 와플 줄인 거구나 하겐다지가 음. 들어가네 일단 이거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웃음> <웃음> 통짜비 <웃음> <품격이> 너무 좋아요. 이러고 돌아요. 이게 뭐라 크림 크림 커피. 어. 크림 커피? 이거는 <웃음> 크로플. 크로플. 크로아상크로아상이맞크로아상이랑 <웃음> 바프. <웃음> <마프>. 아. 이게 안 예실까? 너무 기대된다이 이 크림이 진짜 맛있어이크림 응. 어. 떠서 이크림어버이크맛요맛어요크림맛있이맛어맛있어도맛이크림어이어크 맛있어요. 이어크이 손질이면 잘안될거같아니 붙이는거 <웃음> 뭐가 좋아요? 나 한번도 안해봐서 사실 뭐든 괜찮지 않을까? <웃음> 응. 이런것도 있고 아 응. 이거는 아 이거는 다세린 바르고 응. 한 2시간정도 있다가 랩 붙여서 한 2-3시간정도 있다가 떼서 그대로 있고. 전 차이는 없을 것같긴 한데 나보다 팩을더잘한 나? 이런데 네. 네. 골랐어? 응. 봉투, 음, 봉투 필요하실까요? 어, 봉투... 괜찮을까 괜찮을까요? 네네. 이제, 할... 이제 돌아가 <웃음> 다리 쉬죠 네. 그리아이렇쉬 우 코가랭에 물을 묻습니다수가안 나오네요 <웃음> 이제 나왔다 그렇게 물을 많이 묻히는 거야? 아, 적당히 그냥 묻히면 되는데 자, 손을 닦아줘요 <웃음> 나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디가 이렇게아예 맞구나. 검은 색깔 음. 부분이 앞이고 음. 아 거기가 붙이는 거야? 표정 봐요. 표정이 중요한데 고음을 <웃음> 여기가 이렇게 지지 살짝 이상하지 않아? 아니 난 몰라 뭔지 몰라 그리고 여기왜 이렇게 지 아니 이뭐 콧볼이 작은가? 그런 걸 수도 있고 15분을 이제 마를 때까지, 음?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만 되나요? 응. 그리고 붙여주고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코팩 뗄게요. <웃음> 먼저 떼봐. 아프다. 아 이거 나 먼저 떼볼까? 아니, 먼저 떼봐. 볼아별거 같은데. 근데 이거 보여주면 되게 좀 그럴 거 같은데. 안 보여주면 우리만 보자. 내가 되겠다고? 이거 피부에 응. 괜찮나? 나 제대로 떼지고 있는 거 맞아? 야 어떻게 나올까? 오, 왔다.. <웃음> 아. 네. 흥분? 꽤큰거 많이 나왔는데? 보여줄 수 없지만 대박 많이 나왔어. 아 근데 나, 나도 보써 지금 좀 눈물 머금었어. 와! 이 부분 너무 아픈데 이 부분이? 털 뽑히는 거 아니야? 털이 뽑힐 수도 있어. 아 눈물 나. 진짜 눈물 나. <웃음> 아이고. 아 <웃음> <웃음> 아이고. 고아 너무 웃겨. 고내 생각보다 조금 나왔어저진아 눈물 이아